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녀가 모두 좋은 감정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혼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연애할 때는 다른 결혼생활 이후에 어떤 환경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결혼을 함에 있어서는 망설임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남자분들이라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다면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뻐서든 성격이 좋아서든 근데 실상 연애를 하다 보면 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여자와는 다른 여자의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가끔은 내가 사귀기 전에 가졌던 그 이미지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물론 여자의 입장에서도 요 남자에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귀기 전엔 참 괜찮았는데 막상 사귀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 너무 실망스럽단 말이죠 연애를 시작하기 전과 연애를 시작한 후에도 이런 생각이 들고 판단이 되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요 분명 연애할 때와는 또 다른 어떤 변화들이 생긴단 말이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 연애를 할 때는 요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이 더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요 결혼을 하면 요 적어도 연애할 때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이 적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무조건 많아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싶은 남자분들에게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추천사항 중에 꼽는 한 가지는요 적어도 내 여자가요 자기 감정을 추스릴 줄 알아야 되고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요.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요. 어쨌든 여자는요. 연애할 때보다 결혼한 이유가 무조건 더 늙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연애할 때보다는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둘 사이가 더 안정적으로 들어서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안정적인 것이 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또 물론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심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여자 입장에서는 위축되는 마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 여자인 내가 늙어가는 것 같고요. 연애할 때처럼 내가 그때만큼의 전성기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적인 매력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거라고요. 그리고 내 남자가 요 나하고 함께 갈 거라서요. 이제 내가 잡은 물고기가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수 있겠죠. 그리고 또 출산을 했을 때요. 여자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예쁜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뭔가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여자가 노출됐을 때 남자인 나도요.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이든 시간적이든 점점 더 여유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일상이 자꾸 피곤해지고 내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져요. 여자도 힘들거든요. 뭔가 위축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도 요 내가 위축되고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여자의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현실적인 감각이 부족하거나 감성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여자에게 기대는 것은 둘째치고요 여자의 감정까지 내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남자인 나도 그렇게 컨트롤을 못하고 내가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자에게 정성과 마음을 쏟는 게 분명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어 있는 여자 입장에서 내 남자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도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랑받는 기준이요. 내가 예전에 연애를 할때 자신에게 줬던 그런 감성들, 그런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남자인 나는 분명 그때보다 훨씬 모자라거든요. 만약에 남자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예전처럼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여자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는 노력은요. 분명 그 여자의 마음에 충족감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인 나도 지금 힘든 상황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여자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나도 지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더라도 남자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여자가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상황이면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요 서로가 상처를 주고 아픈 마음만 만들어가게 되겠죠. 사실 결혼을 하면 요 아내도 요 남편이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남편도 요 아내가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남자들이 결혼 전에는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규칙적이고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남자는 요 여자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잘 따라가기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자신이 여자를 보호해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요 남자 마음속에도 아내로부터 상당한 안정감과 기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감각이나 자기 컨트롤이 가능한 여자를 만나면 남자의 결혼생활은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죠. 그리고 남자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아내 스스로 남자를 좋은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생각해 줄수 있어서 두 사람이 더 노력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결혼을 하면요 실제로 연애 때보다 훨씬 더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결혼이 되게 지옥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지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도 그 외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두 사람이 서로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인데 한 사람이 휘청거리면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다면 다른 한쪽이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그 배는 분명히 침몰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과 꼭 결혼하고 앞으로 잘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다짐이 충분히 됐다면요. 내 아내도 요 그렇게 나와 함께 같이 가줄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연애 때는 요 어느 한 사람이 죽어라 맞춰주다 보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또 연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요. 생각보다 더 버겁고 힘든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싸움이 최소화될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감정적이든 현실적이든 자기한테 주어진 몫은 자기 스스로 해내갈 수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내 여자가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현실적인 생각도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물론 그런 아내를 만나고 싶다면 나 역시도 그런 남자여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요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자라면 그분은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